트로피 혼수해도 되냐고? 아 그럼 그것만 물어봅시다 저 지나쳤어요 혹시? 방금 지나쳤다고요? 어? 자 이러면 어때? 이러면 먹을 수 있어? 지나쳤어 게임 스테이션 안에 있다고요? 아니 스테이션 안에 두 개가 있어? 둘 데가 그렇게 없었나?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많고 많은 곳에 게임 스테이션에다가 두 개를 뒀어 여기는 그래도 일단 하나 먹었으니까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에? 에? 에? 뭐야! 뭐야 내 케이차! 야! 뭐야! 내 케이차 어디갔어?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영상각 유튜브각 유튜브각 아이씨 왜? 길이 막혀서 안가져요? 아이 뭐야 아이 설렜네 근데 기차가 날라간건 진짜 어떻게 복구하냐? 아뭐 다른 맵 갔다가 여기 다시 오면은 돌아올거 같기는 한데 왼쪽은 갈수 없는 길이니까 막아놨다 치고 그럼 오른쪽은 갈수 있지 않 가지는데요? 하하하하하하하. <웃음> 야, 트로피 일단 포기하고, 걸어서 세계 속으로. 아니, 아니, 걸어서 엔딩 속으로. 세계 최초로 기차로 사고 안 나고 엔딩 보는 거. 어때? 잠깐만, 왜, 왜 어두워요? 개무서운데? 나 뒤로 계속 가지긴 하거든요? 야, 뒤가 너무 어두워. 아무것도 안 보여. 이제 기차 생겼지? 없어요. What the fuck? 아 보자고 You are perfect Too perfect to lose I'm sorry 어!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to 우리 우회전으로 바뀌잖아 아 직진하면 떨어지네 직진하면 탈출군줄 알았더니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야 우리 직진 루트 봤네 아까 살려준 거였네 <웃음> 맞네 직진하면 떨어지니까 살려준 거였네 <웃음> 아 역시 하필 믿고 있었다고!